장차에 소유와 상관없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게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종합보험에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까요?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 특약들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입을 해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지 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다석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 전문가 이상진 팀장님과 함께 5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어떤 요령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연구소에서 운전자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 이상진 이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예,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셔야 되는 네. 의무 보험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에 소유하 상관없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이라고 음. 볼수 있어요. 왜 필수적으로 좀 가입을 해야 될까요? 저희 고객님들 좀 말씀 들어보면 어,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하냐? 네. 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현재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정말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음.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만 네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 벌금이라든지 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형사사고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들을 운전자 보험에 보상을 해주는 내용일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그런 형사 관련된 부분은 중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을때 사실 뭐, 형사적인 처벌이 항상 동반되진 않아요. 네. 근데, 네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음. 형사적인 처벌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 사망사고. 네. 그리고 중상해 어. 사고. 네. 12대 중과실. 네. 그리고 뺑소니 사고. 네 음. 가지 경우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른다고 볼수 있어요. 음. 가장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12대 중과실일 예.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는 뭐 12가지의 법규로 정해져 있는데 신호위반이라든지, 네. 어, 음. 뭐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다든지 앞지르기 방법 위반, 뭐 철길 건너목 통과 위반 사고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음. 뭐 청구하는 사례인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보도 침범사고, 네.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의무 위반, 네. 그리고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음. 이렇게 12가지의 경우가 12대 중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어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네. 음주운전은 사실 음.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면책사항이라고 볼수 네. 있어요. 추가적으로 뺑소니 사고도 보장이 안된 그렇죠. 어 제가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네. 가장 많은 청구건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 사례예요. 그렇죠. 뭐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네.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그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갑자기 네. 튀어나온다거나 보행자와의 음... 접촉 사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쵸. 있습니다. 뭐 우회전을 할때 예. 대부분 신호가 이제 적색불, 색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하시는 이제 분들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우회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네, 법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뭐 딱지 끊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원활한 이제 주행을 위해서 우회전 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법으로 예. 처벌이 되는 게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가지는 작년 3월부터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인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법에 노출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 특약들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특약들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운전자 보험은 사실 필수담보가 뿌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가끔 고객분들 보장을 제가 보게 되면은 뭐 뿌리는 없이 다른 뭐 상해보험들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음. 필수담보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고요 네. 벌금 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있고요 작년 4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네. 어, DB손해보험에서 새롭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대해서 6주 2만도 네. 보장할 수 있는 보장들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다른 보험사들도 발빠르게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다고 그렇죠. 볼수 있어요. 한도도 더 기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리고 네. 1억까지도 상향이 됐죠. 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최대 한도 1억까지 보장을 음.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뭐 단순히 그냥 1억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형사합의금 음. 관련돼서. 실제로 청구된 금액을 받을 네. 수 있다 그 음. 한도 금액이 1억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6주 미만 사고 네. 그리고 6주 이상 사고에 대해서 이전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도 처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예, 벌금 관련해서도 민식이법 때문에 네. 많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음. 어떤 부분이냐면은, 대인에 대한 벌금이 이전에는 2천만원까지 한도로 네. 지급이 됐었는데 었 네. 그 민식이법 이후로 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3천만원 한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식이법 이전에는 이제 벌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 였잖아요. 네. 근데 스쿨존 내 사고 최대 벌금 기준이 3천만원까지 상향이 되면서 이제 운전자 보험 상품들도 발빠르게 이에 맞춰서 보장금액을 늘렸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 미만 사고랑 6주 이상 사고가 예. 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뭐 보상청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을 스쿨존 내에서는 사실 음. 운전자분들이 많이 조심을 하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갑자기 어린이분들은 어, 뭐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뭐 시야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는 편이고, 음. 갑자기 나와서 살짝고 1%의 상해만 발생하더라도 네네. 뭐 6주 미만이더라도 사실 네네. 형사합의금을 내야 되는 네.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음, 게있는데 교통사기호 처리적금은 형사합의금 관련된 네. 부산 금액이잖아요. 사실 벌금에 대해서는 음.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벌금의 벌금 금액도 달라지죠.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된 음. 거고요. 만약에 합의가 잘 됐을 경우에는 발급이 최소한으로 그렇죠.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해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운전자 보험에서 필수담보로만 구성을 해서는 사실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보험사별로 최소 보험료의 기준은 네. 만 원이 넘어야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필수담보 외에 네네. 필요한 담보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해요. 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라고 네. 볼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은 네. 내가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음. 그리고 혼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시설물을 네네. 부딪혀서 발생할 수 있는 사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고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네.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볼수 있어요. 음,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아, 필요 없는데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보험료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작년에만 해도 두 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 사고마다 자부상 치료비가 지급이 됐었고요. 네. 가해자인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담보를 보상받는 경우는 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뭐 자동차 부상치료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운전이 미숙해서 시설물을 음. 뭐 소고한다는 경우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남성분들보다 네. 여성분들이 어. 공간지각능력이 낮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음. 혼자서 뭐 주차하다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뭐 자차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하세요. 음. 그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보상 치료비 음. 담보라고 볼수 있으세요. 음. 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보운전자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자보상이 좀 필수 조건이다 운전을 1, 2년 차 하시는 분들은 차대차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관련된 사고 예. 혼자 발생하는 사고들이 의외로 종종 발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부... 내가 형사법으로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자동차 자고 보상 치료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종합보험에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까요? 정말로 많이 받는 질문 네. 중에 하나인데요. 제 생각에는 어, 자동차 보험처럼 네. 운전자 보험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음. 생각하세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데 가업비 있게 네. 최소한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거를 음. 뭐 법안이라든지 네. 민식이법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네.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장을 음. 받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다 음. 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 담보 자체가 연동 담보들이 좀 많이 사라져서 예. 따로 가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더불어서 5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디 보험사가 가장 좋고 연동 담보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들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음 제가 조사한 이제 운전자 보험 뭐 회사별 비교 자료는 단순히 가성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마다 직업에 따라서 음.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번 달에 추천드리는 보험사는 삼성화재보험사라고 네. 볼수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연계담보, 교통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 네. 다른 보험사 같은 경우는 교통상해 사망담보를 음. 동일하게 비율대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아. 비 같은 경우는 최대 네. 5만원까지도 구성하실 수 음. 있고요 교통상해 후유장애도 뭐 1억 이상은 구성을 하실 수 있다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성비로 봤을 때 네. 삼성화재를 추천드리고 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삼성화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음. 한도를 사산한 달 1억이지만 네. 1억 3천까지 음. 늘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변줄만한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자부상 한도를 내가 최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은 최소 보험료가 2만원 이상을 납입을 하셔야 음. 결정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만약에 아보상만도 70만원 정도를 구성하고 어, 싶다. 거기까지 가능하다. 예, 네. 그러셨을 경우에는 메리츠 보험사를 추천을 드리고 음, 있습니다. 메리치맞 제. 네. 디비손해보험은 어떤가요? 디비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보장범위도 가장 넓고, 음. 사실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보험사기도 해요. 네. 제가 비교했던 뭐 가격 기준에서는 사실 뭐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음, 보험료 자체가.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삼성화재를 추천드린 건 이런 가격 비교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가성비. 거고 예, 가성비가 네. 가장 좋다라고 네. 볼수 있고요 고객분의 니즈에 맞춰서 사실 보험료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삼성화재가 요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험 한 최초로 삼성화재가 가성비 소리를 듣게 되네요 네, 그런 경우가 진짜 없었는데 어쨌든 이번 5월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가 굉장히 운전자 보험은 특화돼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이런 상품이 좋은지 까지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특약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시는 담보가 사실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네. 교통상의 후유장애 3%부터 네.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를 음. 전국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통상애가 발생하면 후유장애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경미한 사고에서는 후유장애가 따르지 않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금 뭐큰 사고에서는 후유장애가 따르게 되는데 네,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네. 압박골절 음. 그러니까 척추에 발생하는 네. 압박골절이나 네, 네. 디스크의 네.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거기에 대한 퍼센트 장애 지급률을 음. 따지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1억 정도는 꼭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5% 정도가 인정이 됐을 경우 네, 네. 1억을 준비하시면 1,500만 원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제 운전자 보험 고객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음. 이전에 보험 사고 났던 것들을 찾아보고 네. 뭐 보험금을 찾아들었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 최근 요즘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 타고 다시는 니 분들 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네, 많이 있죠. 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어, 예를 들면은 다니시다 보면은 전동 휠을 타신다거나, 네, 뭐 전기 자전거, 그렇죠. 뭐 전동 킥보드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뭐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 네. 그럼 무조건 키에든지간에 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사고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위험하기도 하고 사망 사고도 음. 발생을 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녀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이거 자주 타고 다니시고 한다라고 한다면 비싼 금액 아니시니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몸전자 뭐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가성비를 구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직업이라든지 네. 상황에 맞게 뭐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무조건 뭐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네. 본인에 맞는 보장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상진 팀장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상담 남겨주시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료구소 최단국 지점장이었습니다.